안녕하세요. 차차게임즈 차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엘더스크롤 온라인을 접게 되는 그날까지 하게 될지도 모르는 제작 퀘스트에 대해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제작 퀘스트는 골드뿐 아니라 굉장히 가치있는 업그레이드 재료까지 보상으로 얻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 관문입니다. 영상 시청 후더 자세한 설명과 추가적인 팁이 필요하시다면 차차게임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저 제작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 퀘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선행 퀘스트는 각 진영의 스토리 라인상 첫 번째로 만나는 파이터 길드와 메이지 길드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7개의 제작 관련 선행 퀘스트가 있는데요. 대장 기술, 재봉 기술, 목공 기술에 관한 것은 파이터 길드의 밀레니스에게서 요리, 연금술, 마법 부연은 메이지 길드의 다넬 텔레노에게서 장신구는 플레이어 레벨이 6 이상일 때 DLC 지역인 서머셋의 엘리노어 도시 펠라리안에게서 선행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행 퀘스트의 내용은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튜토리얼입니다 제작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차차게임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퀘스트를 완료하고 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매일 3시에 초기화되는 제작 퀘스트를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레벨이 6 이상이라면 이렇게 생긴 퀘스트 보드 두 군데서 초록색 퀘스트 마크를 확인할 수 있고 제작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작 퀘스트 보드는 거의 모든 지역 대도시에 대부분 있습니다 제작 퀘스트를 처음 하실 때에는 몇번 정도 직접 해보시다가 돌고본의 레이지릿, 데일리 알케미, 데일리 프로바이저닝 이라는 애드온을 사용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특별한 애드온 설정 없이 설치 한 번만으로 퀘스트 받기부터 제작 완료 후 보상 상자 오픈까지 모두 자동으로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빨리 돌리기가 아닙니다. 에드온과 함께라면 7개의 퀘스트를 완료하는데 3,4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편리한 에드온이죠단 한글 상태에서는 아직 불안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작 퀘스트를 할 때만 영문으로 하여 플레이하시거나 한글 관련 에드온을 받으셔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7개의 제작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안내 기준으로 약 5,000골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큼 중요한 업그레이드 재료를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요 보상 등급의 기준은 각 제작 기술의 숙련도입니다 업그레이드 재료는 확정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사보고서라는 것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 퀘스트로 골드를 파밍하는 엘더스크롤 온라인 유저들은 보통 한 캐릭터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캐릭터로 제작회를 하여 더 많은 골드와 보상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캐릭터를 하려면 제작 재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초기에 제작 퀘스트를 위한 재료는 어쩔 수 없이 직접 다 파밍을 하러 다녀야 하고 재료가 인벤토리에 쌓인다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 퀘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플러스 멤버 구독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구독 없이 제작 퀘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여야겠죠? 제작 퀘스트를 일정 기간 진행하다 보면 재료 수급을 직접 파밍하는 대신 조사보고서를 통해 하게 됩니다 조사보고서의 위치를 맵에 표시해주는 로스트 트레저라는 a 드온을 미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보고서를 들고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가면 해당 노드가 6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드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이 노드는 하나당 18개에서 20개의 재료를 줍니다. 최대 120개의 재료를 조사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제작 퀘스트는 이런 루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